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입니다. 음,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의 러블레터에서는 좀 중요한 영어 성경 문장들을 제가 경험한 신과 나누고 있는 어, 사랑, 즉 저의 하루하루죠. 저의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다면 어, 데일리브레드라는 새로운 이 재생 목록을 추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영어 말하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있고 또 그것을 생업으로 뭐 길다면 길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 이렇게 영어 기초를 잡는 그 패턴들을 영어성경의 중요한 구호체 영어성경 문장에 이제 적용을 해서 짧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진 이런 말씀들을 짧게 짧게 왕초보 실력의 분들도 쫓아서 영어실력을 키우면서 또그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렵다면 어렵고 싶고 뭐, 쉽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시도를 시작을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 음, 요 얘기만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약간 안내를 드리게 되네요. 어,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인적으로 그 성경의 메시지가 아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교회 안 다닌 분들도 들을 걸 고려해서 저또 신이라고 혼용을 용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는 신, 신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존재가 우리에게 하는 어, 말씀 즉 성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정말 기억하고 있을 때와 망각하고 있을 때제 개인적인 상태도 절,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트레이닝하는 느낌으로 정말 쉽고 짧은 내용부터 좀 어려운 부분까지 어, 하루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음, 하루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실력과 여건에 맞추셔서 한번 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내용들을 같이 암기해 갔으면 좋겠고 생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첫 번째, 첫 번째 퍼스트 왕초보 영어성경 공부 암송은 여우서 1장 9절, 여우서의 영어로 Joshua죠 Joshua 예. Joshua chapter 1, verse 9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에는 be strong and courageous courageous courageous가 courage라는 용기가 명사이고 courageous가 용기 있는 그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죠. be strong 강 강해 강하라는 그런 신의 명령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예, he commanded us command command가 여러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 명령권자를 Commander 이렇게 또 하자고 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Be Strong and Courageous인데 Courageous보다 좀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구호적인 표현이 그 CV, 저희가 주 텍스트북으로 삼는 CV에 Brave가 나옵니다 그래서 Brave를 어. 예, 그 be strong and brave를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세번 들어보겠습니다. Be strong and brave. Be strong and brave. Be strong and brave. 네, 이 정도는 왕초보분들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명호적인 설명을 드리면 <웃음> 죄송합니다. 어, be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리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 의미를 깊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는 비는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전치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수 있는데 뜻이 여러분 어떤 상태 존재나 상황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 strong은 강해지는 뜻이죠. 예, be brave는 용기 있어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 뭐 이렇게 의혹할 수도 있겠고요. Be strong and brave. 이것이 어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막, 말씀을 처음에 받았던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리더였던 이제 자슈와 여우수와 그 상황 자체가 참 부자할 것 없는 민족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이야 유대인이 어 이렇게 뭐 똑똑하고 돈이 많은 민족으로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는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자기 나라 땅도 없고 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한 이유가 가장 약했기 때문이라고 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 하나님께서 신께서 그 마인셋을 요구하는 게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니까 강해져야 된다 용기가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be strong and brave 처음 스타트하는 비의 뜻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신을 알고 싶은 아직 교회에 다니시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분이 혹시 들으셔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신께서 함께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Be strong and brave. 어세번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외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e strong and brave. Be strong and brave. Be strong and brave. 예, 우리가 정말 이 meaningful 한 표현들을, 성경의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할 수 있는지, 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 내적인 힘이 되어서 외적으로 또, 어, 좋은 경험들로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